이티재에게 당일 약속은 일종의 형벌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여기서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당일날 만나자고 했는데 이티재가 조용히 수락하면 그것은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당일 약속도 잡기 어려운데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것은? 웬만한 호감, 의리 아니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일 약속을 잡을 때한 가지 사소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당일 약속을 잡아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연히 이티제 사는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는데 안 본지 오래돼서 오랜만에 보자고 하면 이티제가 수락할 확률이 예상보다 더 높습니다. 오늘 시주시야사 J Young 통 ISTJ 와유아인 신고 하시기원 ISTJ 월 멤버십에 그하시 Secret y o u n 팬유 u n g s a s m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 Subnad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